Good morning, s o u I am a boy Wearing a brown, r l l i n g as t shore You w a n t a c o k e Maybe some fries The loss become o s o l y night From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내까지 어떤 이 어딘가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 각자 다른 꿈을 안고 앞을 다투며 난 어디 서 있는지 기대 쉴곳남없어 그저 어둠 속에 나를 묻어버릴 때 잿빛 세상에깨도나 불러온 너의 목소리 You make me bad 어디서부터 너를 생각하면내 가슴은 붉게 물들어 전에 없던 버릇이 생긴 것처럼 약속이라 하긴 조금 이른 서로 다름이음알수 없는 네 맘이 걱정되나봐 잘 가라는 말 늦었다는 말 괜찮냐는 말 고장 내일 보자 자 어떤 말부터 마맘 네 잡아둬야 할까 사랑한다고 나 혼자 추 숨이 차올라도 끝없이 달려가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 슬린 절망들 에치고다가운 세상 속에 쓸려도